안녕하십니까 국민의분 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동부 예. 제독의 예. <웃음> 실제 이야기 오늘도 또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 우리가 뭐야, 6개월 넘게 했습니다, 재독님. 오늘이 3 0회이니까 예. 이 해드. 재독님 그 30주가지. 그래, 30주 동안. 아. <웃음> 야 이거 이거 언제? 빨나거한해는뭐 30주 벌써. <웃음> 그랬는데그 작년 한해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뭐, 작년은 사실은 예. 좀, 나라 전체가, 안보부터 경제, 뭐, 모든 분야가 예. 굉장히 뭐, 큰, 그, 어두운 터널을 예. 지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아직도 터널이 안 끝나고, <웃음> <웃음> 이런뭐 <이놈의> 터널이, <웃음> 터널이 <웃음> 더 그냥 흠흠하게 <웃음> 아. 예. 우울한 또, 새해를 예. 맞은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이, 예. 해가 바뀌면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 예. 이거 뭐, 좀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희망은 예. 커녕, 쌍그리 희망 싸울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이야, 이거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아니, 면뭐 그건 그렇고, 저기, 제동님, 음. 그, 저, 개인 유튜브, 저, 자, 신동보 자유의국 TV는 구독자 몇명 정도 나옵니까? 아, 구독자가 늘는그패턴이 예. 잘, 이 잘, 를안 되는데, 예. 일주일 사이에 한 2,500명이 팍, 이렇게 짬받듯이 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4,200명 정도. 오! <웃음> 야,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그 몇백 명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 예. 할때 132명이었죠. 132명에서 거의 한 6개월, 뭐, 지금 예, 예, 한 30주 예, 정도 예. 하면서 4,200까지 예. 뭐 올라갔으면, 은 뭐, 4,000명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우야, 참뺏서 구독자 뭐 몇만 명, 예. 뭐, 40만 넘은 유튜브 방송도 있던데, 예. 제가 그걸 뭐,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사천 몇백 명이 예. 저를, 제가 예. 방송을 구독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예. 굉장히 큰그 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웃음> <웃음> <웃음> 예? 정말 고맙고, 야, 이거 저, 올해부터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신동고 자유의국 TV도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 좋아요, 좋아요 누르시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광고, 광고 수익 또 나오십니까? 아, 지난 12월 24일 예. 처음 <웃음> 받았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웃음> 115분. 하하하 <웃음> 10만원 <웃음> 뭐. 10만 원뭐좀 아이고, 그데 그게 맞은데. 지금 뭐 예. 땅을 판다고 그게 놓습니까 <웃음> 예. 그러니까 그 돈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이렇게 예.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예. 또뭐 하니까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아, 그럼요. 그럼 굉장히 보람이 있죠. 예. 예, 제가 할 말을 하고. 예.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하여튼 저 가사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저희도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기, 뭐, 새해, 김정은이가 뜬금없이 새해 신년사를 했는데, 제, 제 3의 길을 못 살아가겠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 신년사 그걸, 저도, 저도, 좀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제가 전문을 좀, 좀한 번, 예.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도가 <웃음> 예. 그냥 그 싶은 거, 예를 들 해칼을 들고 있는데, 예. 예. 예. 예? 딱 그렇게 그 생각이 들요 예. 예. 내가 해칼 이거 더안 만들겠다. 예. 해칼을. 또 예. 하나만 가지 고 있겠다. 이게. 예. 예를 들면 요거요거 예. 예. 예. 가진 것만 가지 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내가 해칼을 더뭐 구입한다든지 제조한다든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도 안 하겠다. 예. 예? <웃음> <웃음>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 사용. 예. 헷갈리고 사용 칠대안 한다. 예. 그 다음에 전파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뭐 팔아먹지도 않겠다. 예, 예. 그러니까 내, 이 가지, 있는 이거는 가지 있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음. 이거, 그렇게 그래 할 테니, 요거는 예. 내 가지 있을 테니, 예. 좋은 말을 할때돈 가져와라. 이게 예. 아. <웃음> <웃음> 예, 그, 김정은 신전사의 예. 핵심이 그거예요. 예. 좋은 말할때 대북 압박 제재 예. 풀어라. 예.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길을 모셔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공갈치 급친 거거든요. 뭐 자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나 이거 가지 있는데, 해카돈안 가져와? 그리고 내한테 자꾸, 그, 이거, 안내려난다고 자꾸 아박해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셔가겠다. 아니, 그럼.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 가지고 다시, 어? 해카를 몇개더 가질 수도 있고. 아니. 이걸 가지고 막 휘두를 수도 있고. 에휴.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그자해 공갈하면, 자해 공갈 팍팍 찔러가지고. 어. 아니, 제재를 갖다가 미국인가요? 미국한테 지금 자해 공갈하는. 거 아, 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대한민국은 별로 없어요. 에이. 신년사에 보면은, 문재인은 거의, 거의, 무시했고, 아, 어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게 주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에이. 트럼프 대통령? <웃음> 얼마키가작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핵 보유국을 체명해버렸어 예. 그런데, 오늘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뭐, 중소기업 중앙에 회 가시가지, 거기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예. 하던가, <웃음> 김정은 신년사는 <웃음> KBS에서 말이죠. 중계방송하듯이, 예. 완전히 KBS가 예. 김정은 안방이야. 아.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냥, 그냥, 그냥 친절하게 다 중개했어요. 예. 근데 우리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는 중개도 예. 없어. 그러니까는, 어? 그리고 하루 늦게 그것도 정식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갖춰서 신년사를 품위 있게 발표하는 거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에 가서 이제 이거 뭐, 이제 축사, 비슷한 거 하면서 신년사를 겸해서 한것 같아요. 그냥 1월 1일 날은 김정은이가 하니까는 그 같은 날 해버리면 동급이 돼버리니까 김정은이 하게끔 비켜준 거죠 사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신년사를 예. 모든 언론 매체가 예. 또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예. 그럼 그걸 생존계로 하는 게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여야. 예. 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헌법상 반국가 단체 수개가 하는 신년사를 예. 그것. 예. 제일 그저그 공영 방송인 국영 방송 그, 저 그, 공영방송인, 국영방송 그저 KBS에서 예. 시행 중 중계를 한다 이거야. 아, 그게 음, 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그 이거를 보면 신년사를 그 당일 날 1월 1일 날 하지 못하고 1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 했다는 거는 이 서열이 김정은이보다 그 서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고 하는 걸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밖에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 하수로 스, 스스로 예. 김정은 그 수화로 예. 스스로 예. 전락시킨것 같아요. 자기가 수하라고 인정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입지를 확보해야지. 왜 그런 질질 끌이 니냐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미 와, 이제 이거는 뭐, 저, 무슨, 저, 저 뭐, 저,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해설 많이 하던데, 예? 예? 막, 막, 듣다가 짜증나서 예. 더 참, 어, 보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걸 무슨 한반도 평화 뭐 이런 하면서 예. 완전히 거기, 그, 김정은이 거기에 놀아나는 것 같은 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보유국으로서 지휘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음? 예. 그러니까, 왜냐면 파키스탄이나 그 전에 핵개발한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 예. 뭐이 등등. 예. 딱 전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대요. 예. 딱 보유해놓고 핵실험 다 하고, 예. 더 이상 앞으로는 예. 생산 더안 하겠다. 예. 어? 또 이거를 사용 안 하겠다. 예. 뭐 등등 하면서 다른 데도 뭐, 예. 뭐 수출이나 다른 데 전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 대신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확실한 자기를, 그, 입지를 확보했다 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딱그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 그게 우리나라, 저 대한민국 정부가 예. 완전히 늘어나고 있다니까? 관계가 장관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도 뭐, 아, 그 뭐, 뭐 남북 관계 그 진진 의지를 그,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였다 뭐전부 용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금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저 북한 지령 과그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하던 사람들 되니까 김정은이가 하니까는 막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이, 이 김정은이 하수인이라는 거 자인한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그 대통령께서 뭐저저 저 신년사에 네. 뭐 비핵화 얘기가 나오는 그것도 한반도예요. 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는 말을 아, 그, 붙이 얘기야. 북한이라고 정확하게. 예. 아, 우리나라 지금 핵이 없잖아요. 예. 예. <웃음> 근데 북한하고 우리 가 합쳐서 한반도인데, <웃음> 북한 핵이라고 정확하게 저 구체적으로 맹시를 해야죠. 예. 모든 데 한반도 비핵화야. 그러니까 한반도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한게 이게 저, 언제, 31일 날. 예.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라고했대요 예. 아,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하고 다른 거 모르나. 어이 예. 아, 멍청한 놈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 조선반도 그 국가 안보 전략 왜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지난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거기에 비판을 예.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차이나며 또 그것을 왜 뒤섞으면 었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웃음> <웃음>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웃음> 게 그러니까 북한 놈들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아니, 우리가 근데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 이야기 했지. 네. 북한 비핵화라고 북한을 앞에 비핵화 앞에 붙인 적이 없다이 말이야. 네. 그런데 왜너무 헷갈리게 이걸 뒤스여 쓰느냐. 네. 저가 지금 가르치 주는데도 우리는 계속 <웃음> 북한 비핵화야. 아, 한반도 비핵화야.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아시겠지만은 네. 결국은 저, 미군 얘기거든. 미군 핵 우산 자체를 예. 용납하지 않겠다. 핵 상수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아니야 그리고 김정은 신년사에도 예.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한미군 결국 철수하고 예. 한미동맹 해체하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 맘한 금수가 무수히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예. 한반도 비핵화를 끊임없이 북한이 이렇게 지적을 친절하게 했는데도 예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예? 그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예. 예. 어제 KBS에 뭐, 뭐, 뭐 신년 기획 특집에 뭐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뭐 이런 예.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했대요. 뭐, 물론 통일부 장관도 음. 나가고 뭐, 뭐 외교부 장관도 나갔는가요? 이 양반이 예, 그 사회자가, 예.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은, 예. 우리, 저, 국민들 일부가, 예. 어, 천안한 폭침하고, 최소한 연평구 포액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이 그런 게, 사회자도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예. 자기 부하 장병이 죽었잖아요. 예. 어? 그래도 자기 하 전투함이 음. 객침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멀쩡한 또 영평도가 벌건대낮에 예. 폭격을 당해서 예. 또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 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걸 일부 우리가 예. 이해를 하면서 예.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 아니, 이게, 이게 국방부 장관이 재정심이가뭐 아니, 어, 국방부 장관이, 그, 저, 그, 국방의 책임자인데, 예. 위에 물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지만은, 예. 당장 중요한, 국민 생명이 예.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포화들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예. 응? 근데 적장이 자기들 포화를 수십 명을 그렇게 죽이고, 예. 군함을 객침시키고 이랬는데, 예. 그 죽음이 내려오는데 사과도 안, 안 맞겠다? 예. 그럼 어떤 놈이, 어떤 장병이 음. 그 장관 말을 믿고 음. 야 내가 죽어도 내가 죽으면 헛되지 않게, 않았구나 게안 음. 음. 이런 생활을할수 있냐 이거야 아니 완전 이거 국방부장에 해임시켜야 돼 완전 정신나간 놈이야 이거 아니 그 저기 그러면 정경두 장관은 자기 마누라가 강간당해도 미래를 위해서 덮고 넘어가자 그런 식이죠 <웃음> 야 무슨 뭐? 웃긴 놈이야 웃긴 놈나 진짜 이게 뭐... 이제, 이제, 이제 방송에서 높자 쓰면 안 되지만은 아니, 하여튼, 공사는, 공사는, 공사 공사는요. 예. 정말 웃기네, 웃겨. 앞, 앞에, 앞에, 송영무국방부장 그사... 하나 하면서 그렇게, 어, 안보를 해체에 가깝게, 예. 어, 다 망가뜨려놨는데, 이후임국방문장더골 때리는 놈이야.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이런, 이런 짓을 하니까, 제가 예. 12월 18일인가요, 육군 7사단장, 예. 뭐, 철, 어, GP 철거,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기념품에다 붙여가지고, 예. 온갖, 정말 그, 그냥 듣기는 민망해서 말이에요. 예. 그, 어? 송시로워서 못 들을 그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선물을 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연히 난 아니라고 생각한데. 내가 그때, 저, 다른 방송에서 예. 이게 저, 7사단, 이거, 칠, 이거 문제, 7조망, 이거 문제. 예. 이거는 7사단장 본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예. 그 위에 상관들, 예. 그 다음에 역대 선배들 다 책임있다고 이 그랬어요. 예. 나도 선배 중에 하나인데, 예비역이지만은. 예. 똑바로 못가르치다는 못 거지. 예. 지금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저도 일단의 책임감을 느낀다, 이거. 예. 왜? 뭐, 군은 틀리지만 그래도 소문에 선배잖아요. 예. 똑바로 가르쳐야지. 저는 헛소리 안 나게. 아,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예.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60만 어? 국군의 생명을 책임지냐, 이거야. 그리고 명예를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사무라이 정신, 뭐, 저기, 그, 뭐, 일본 같은 사무라이 정신이랍니까? 저기, 뭐, 우리가, 우리 부하들이 다 당했다 이러면 은그 적장은 자기 할복, 할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양반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저 앞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아, 큰일 났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지금 북한은 이제 완전히 예. 핵 보유국을 확고하게 선언을 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저걸 지금 핵을 가지고 공갈 치는 거거든요. 핵 공갈. 예.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대북 정책의 모든 거는 스스로 핵이 인질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데 예.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예. 문제가 군사 분야 합의서 있잖아요. 예. 거기 특히 1조 1항에 예. 어, 합동 군사 훈련, 예. 연습 예. 예. 또 전력 증강 이거 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예. 합의해가지고 예. 통과돼할수 있어요. 그럼 뭐 식민지는 식민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구, 훈련시키는 것도 예. 북한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저, 저, 저, 저 전력증강도 아, 우리가 필요해서 북한만 우리, 그 그러니까 잠재위협이 있잖아요. 예. 주변국. 예. 이런 거 대비해서 미래제왕적으로 전력증강 하는 게다 기획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것까지 하나하나 동의받아야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한마디로 노예 문서야, 노예 문서. 군, 예. 남, 남북 군사 합의서는요, 예. 제가 보였는데 군사적 노예 문서라니까. 예. 그러고 지난번 연말에 예비역 장성들 모임성회 있잖아요. 예예. 그 총회에 정경동 예. 국방부 장관에 와서 군사 합의서 설명을 했는데, 예예.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하 알면 예비역 장성들이 벌 때까지 강의를 했다, 이게. 예. 특히 일주일랑 예. 이거는 어떻게 전력증과 훈련까지 북한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느냐 말이야. 예. 계속하니까 이거 수정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국방장관이 예. 각군참모총장하고 군수내부 합체모장하고 예. 같이 연맹으로 하든지 회의를 딱 해서 예. 이거는 북한의 최소한 군사합의서 단은 못 고치더라도 예. 이 노예적인 이 조항 이거는 고쳐야 된다. 예. 수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한테 직접 근의하라 이거야. 예. 아그 정도 근의도 못하는 국방장관 말하고 저 국방장하고 관 있냐 이거야. 아, 벨레게 달고, 뭐, 뭐, 참모 총장 음. 합쳐보장 말이야. 음. 말아야 하 이거야. 음. 당신들, 저, 이거 저, 어? 개인의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이 그거, 저, 하는 거냐? 그리고 당신들의 헌신과, 음. 어? 그 정직한 그 처신에 의해서 당신들이 지금, 저, 음. 그 명예가 존중받는 건데, 음. 그런 식으로 굴종적인 합의를 하고, 그거를, 어? 한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질질 끌리다니냐, 이거야. 음. 왜냐면 국, 국, 국민의 생명이 걸렸잖아요. 음. 잘못 국가 아니에요. 걸린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노예적인 문서를 방치하고 있냐 이거야. 제동님은 제 그때 그 북한 간첩선을 격침시키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간첩선을 격치, 격침시키고 나라 이렇게 지켜왔는데 8 0년대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뭐 부, 군사력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쎘을 거요 우리, 우리가, 우리가 훨씬 열0세였죠 우리가 열쇠세였을때 네. 그때도 간첩선 격침시키고 해가지고 피와 눈물로 지켜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센데, 그 완전히, 그 정신부장이 완전히 다 해제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 여기다가 대통령께서 저 연말에 28일 날, 예. 저 전방 육군 5사단을 저 방문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뭐 GP까지 들어갔다. 예.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보도낸게 엄청 또 상시하게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어, 뭐 치킨 200마리하고 피자 200 상자를 예. 가져가고, 저 뭐, 점심 때, 뱅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눠주고, 뭐, 예. 탁, 뭐, 사진도 찍고, 뭐, 또, 예나하고 통화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어? 군에 와있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도록, 뭐, 뭐, 잘 신경쓰겠다는 둥. 예. 아주 그냥, 아이고, 듣게, 진짜, 좀 민망할 정도로. 완전 그, 군에, 이걸, 저, 포, 퓰리즘을 있잖아요. 포퓰리즘 이잖아요이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예예. 군대까지 포퓰리즘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대통령이, 시, 저, 선두에 서서 전파하는 예. 것 같은 기분이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그 응? 군대 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뭐 뭐 군복무 기원 단축, 뭐 사병급여 대폭 인상, 이거 대동령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그 예. 그 방문해가지고 예. 휴대폰 사용도 확대하고 말이지, 예. 외박시 위수 지역 이탈도 허용하게 하고 말이지, 회의 그... 외출도 허용. 이게 말이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리고 후방부대도 아니고 최접적 예. 예. 그 저, 전방 부대에 가가지고. 예. 그리고 충성을 강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말이에요. 예. 반대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은 이게, 응? 절대적으로 이게 사소해야 된다. 전설 지켜라. 예. 어, 국가에 무조건 충성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예. 어? 오히려 장병들, 그 일선 장병들, 정신부자 확고히 시키고, 예. 신념을 불어넣고 와야 돼, 대통령이. 예. 그런데 예. 완전히, 이거 무슨, 저, 기합을 다 빼고, 빼고 예. 왔다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가 남침하기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증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 수뇌부가 그묵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출다 보내고 말이지. 매출다 보내고. 육군에 그 관해서는 뭐 댄스 파트하고. 그 26월 24일, 25일 날 공내시에 쳐들어오는데, 공공시, 그 4시간 전에 비상해제하고, 그 전날 밤에 24일 날은 그 댄스 파트에 가서 술매기가 재우고, 그 전에 또 부대, 그 부대를 갖다 이부대를 절로 옮기고, 저부대를 일로 옮기고, 막 섞어가지고, 예. 지형지부를 모르게 하고, 예. 장병들 뭐 절반 가까이로 휴가 내보내고. 그렇죠. 지금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거리. 아니, 거의, 그보다 더 심해요. 예, 더 심하죠. 왜, 그때는 뭐, 뭐, 지뢰 출구하고 이런 건 없었잖아. 예. 전방에 지뢰 다출구하고 말이야, 집이 출구하고 말이죠. 어? 그때, 그때는, 그때 왜 그래야 되냐면, 간첩 성시백이가 그, 청, 그, 뭐야, 저기. 원래 우리나라가 저기 조선이 독립하고 나가지고 남북한 공동으로 조선 은행권 화폐를 썼는데 그 조선 아 이제 1947년 말에 북한에서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거든요. 그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북한 간첩 성시백이가 그 사람 임시정상위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한에 가지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언론사 0 개를 세우고 정치인도 구워 삼고 뭐 군인들, 경찰, 뭐 외무부 전부 다 구워 삼아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상해 임정에 있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남로당을 만들고 상해 임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옛날에 젊었을 때다 북한 지령 받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불행입니다. 불행. 아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제 저어 국가가 강국이 됐고 예. 세계 10위권에 예? 하지만 이게 무너지는 거는 또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웃음> 예? 그러니까 이게 저정신 바짝 차리야 되는데 예예. 정부가 대통령이 예. 그렇고 국방부장관이 이런 헛소리하고 있으니 예. 이런 또 일선 사단장은 또 사단장대로 또 개판치고 말이죠. 예.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진짜,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가라 <웃음> <웃음> 불안해서 못 사겠다. <웃음> 갈아치우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아니 한국은데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 교체 에 관련해서 뭐 북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 이번에 앵그 저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제 네. 민주당이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네. 다수당이 돼 가지고 네. 하원 전 위원장을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외교위원장이 앵겔위원이 됐는데 이양 분이 굉장히 그강성파예요그이 네. 사람. 원래 평소에 한 얘기가, 예. 북한 저 핵은, 뭐 외교 택도 없다. 예. 뭘 외교로 하면 제일 좋은데, 예. 그, 저, 힘든다. 예. 그 불가능해가 다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음. 레진 인치 하지 예. 않고는, 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예. 이양반이 외교위원장이. 그, 그러니까 지금 북한 청문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 자 하는 거예요. 예. 그 원래 예상한 거거든. 예. 하원이 저 하원이, 저, 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가지고 예. 하면은, 특히 북한 핵 문제 있는 거는 예. 청문회 계속 부른다고요. 예예. 그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하, 하고도 뭐, 일방통행 못해. 의회 미국 미국은 의회 정치잖아요. 의회에서 하나하 아. 한다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도 주한 미군을 뭐 2만 4천 명 이하? 가 2만, 2만, 2만 2천 명 이하. 어저저못 네. 줄이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요 예. 어? 국방. 국방수권법인가 예, 가지고요 법으로 예, 예, 예. 묶어버리면 못해. 예. 대통령이 그걸, 그걸 위반하고 하면 그 범법자가 되는데 예, 못해요. 예. 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 지금 어차피 이제, 이제 내년 뭐그 차기 대선이 이제 내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대선전이 이제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압박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트럼프도. 아,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할 거고 지금 끝나네. 어느 언론에서도 예. 그런 걸뭐 관심 가지고 뭐 보도하고 또 해설하고 이런 걸못 봤는데, 예. 제가 오늘 이 자리 딱그 이야기, 미 하원에서 있잖아요. 예.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예. 예. 제가 예상키로 예. 어, 꼭 따질 거예요. 예. 작년에 3월 6일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예.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예. 서운 국정원장을 같이 가서 만나고 와서 예. 국민의 날를 발표를 하고, 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 음.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3월 9일) 가서 예. (3월 9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그걸 전달을 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 예. 하면서 미국 정상회담을 예. 제의를 했다 예. 그리 트럼프가 그냥 적수를 또 오케이 했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 그러면 이거를 미국 언론은 당신들 바 직접 해라 예. 그냥 했잖아요 예. 자 지금 논거는요. 소환그거나 예.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북한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 한지 그처조로아디도 없어요 어디도 예, 예, 예. 어디도 없고 <웃음> 그 뒤에 4이7 판문점 선언 때도 예.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북한 안 들어갔고 예. 근데 한반도 비핵화 예.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때도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북한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제 우리 해까지 서니까. 예. 뭐, 사용은 안 하겠다. 예. 더, 더 이상 만들지는 않겠다. 예. 어 전파 안 하겠다. 실험도 예. 뭐안 하겠다. 대신에 이런 가지 있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완전 예. 쏘아간 거잖아요. 예. 완전 사기당한 거야. 예. 그러면은, 제일 제가, 저, 딱 떠오르는 게, 미 의회에서, 예. 청문회에 예. 따질 거야. 예. 저 국무장관, 본표공무장 불러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당년에 일을 했는데, 또한 거 아니냐? 에, 에. 뭐 한국 정부 의 해명 들었느냐? 에. 한국 정부가 뭐라 그러나? 에. 그럼 한국 정부도 쏘았다라고 그러느냐?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에. 이걸 자초지인 좀 묻는다니까요. 에. 안 물을 수가 없어. 에. 그러면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쿠폰비한테아 그거 말이야, 뭣든 식으로 해명 해야 돼요 이거. 에. 완전히 그 소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사기를 조장했단 말이야. 에. 그럼 미국 대통령까지 쏘겠어 예.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 예. 응? 쓸데없는 무슨 어? 필요도 없는 뭐 실험장 뭐 폐기하고 말이쇼한거 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리스트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예. 리스트도 예. 그리고 회계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 예. 그런데 무슨 폐기를 해 예. 그러니까 미국도 예. 지금쯤은요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은 예. 완전히 쏘아갔다는 걸 이제 확신할 거야, 확신. 학신. 확신하면 어떻게 할 거냐. <웃음> 대북 아빠 제재를 계속하면 김정은 공갈치 있잖아요. 예. 다른 길을 모셔갈 수도 있다. 그럼. 해라, 이거야! 그럼 바로 미국은 북폭 들어갈 수도 있다, 냐야 때려야죠. 예. 어, 없애버려야죠, 저거. 아. 방법 없어. 내가 보기에는요, 어, 북, 어, 미, 미, 미중 그 무역 진쟁하고 있잖아요. 예. 90일 유예를 시켰잖아요. 예, 예. 그게 2월, 이월 말에 끝난다니까. 그 월말 끝나죠. 예. 그때 그, 그 동안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 석유도 다 잠그고, 예. 어? 확실하게 완전히 북, 북한을 그냥 목, 목을 쫄아가지고 북한이 손들고 놓으도록 못, 못 만들면 미국이 나선는 거예요. 음. 미국이 어, 대중무역, 어, 그거는 뭐 전, 저, 대미수출품전 예, 예. 품목에 대한 한, 한, 오, 뭐 오천 몇백만 불뭐 되잖아요. 몇백억 되요 그거 다 관시 때릴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 히해상봉쇄할거예요 해상봉쇄하고 해상봉쇄하고 예. 북한에 요만한 그뭐 요즘 유류 그저 저, 저 해상 한적하고 있잖아요. 예. 틈을 안줘 틈을. 예. 그러면 그 같이 해 돼. 예. P S I 그저 작전을 예. 한국 해군하고 뭐 해경 일본 해사대 예. 위 미칠한데 같이 해야, 예. 해야 된다고. 예. 그못 들어온다 빠지라 예. 이게야. 그럼 예. 한국 예. 어. 완전히 싹버린다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 예. 그럼 왜냐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했는데도 말을 안듣다 이거야. 예. 그럼 군사적으로 일단 1단, 1단계로 봉쇄하는 봉쇄. 봉시해. 아. 봉쇄해도 안 되면요. 때리겠네요. 저 참수 작전을 하든지 예. 뭐 전면적인 북한 핵 시설 그 전략 시설에 대해서 예. 전략 타격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아.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는 북한 핵을 없앨 방법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걸 그렇게 해서라도 없애지 않으면은, 예. 대한민국은요, 예. 완전히 북한 핵노예 국가라니까. 김정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예. 저쪽 200등 되는 저 진짜 그런 무슨, 어? 테러 집단에 예. 노란 난다 이거야. 예, 예. 어?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예.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능나간 놈이 장관을 하면서 이따위수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예. 전혀 대적 경계심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은요, 즉시 저 해임해야 되죠. 예. 저거 그럼 야당에서 즉시 해임하라고 지금 들고 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야, 야당에서도 당연히 저. 그데뭐 있... 저기 야당의 그 대표가 저기 누구 나경원 의원인데 뭐군뭐 그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또 여자 아니요 저 하니까 오면서 이제 뭐, 핸드폰에 예.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친한 국회의원이. 예, 예. 정경두 장관이 발언을 인정해 가지고 카카스토리에 올려놨어요. 데 아. 그래 내가 내가 내가 친구 사이니까 예. 보니까 한심하다 해놨던 환신은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게 국회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인식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그, 강력한 저 그... 야당 단독으로라도. 예예. 국방부 장관 해임 계류하는 데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나경우 그 의원이 이제 원내 대표 됐는데 여자고 군대 안 갔다 오고 하니까 똥어 좀못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웃음> 나경우 는 그분도 뭐어 예. 이제 훌륭하시고 열심히. 아니 근데 지금 언론에서 하시는. 언론에서 이제 똥어 좀못 가린다고 야 집에 가라 이마 계속 그래 <웃음> 이야기를 해야지 정신 차리고 그, 그 압박을 그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 야, 국방부 해임 회임, 장관 해임안을 내 내죠. 지금 보니까는 조국하고 뭐 저기 그 임종석이 불러가지고 그냥 걔들 나갈 때회 웃고 나가더라고요 보니까는. 어. 그렇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니 범죄자들을 갖다가 이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조져야지 둘이 같이 불러가 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야, 야 멍청 그 멍청하게. 정말 이제 그래. 그런데 뭐 야당이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너무 저그 출석한 국회 두 사람이 뻔뻔스럽고군요. 뻔뻔 뻔뻔스러움. 아뻔뻔스러우면안 뻔뻔하게 그 저기 딱몇살 잡고 그냥 무릎 꿇려앉혀 그게. 기술이고 실력인데 그 저기 판사 나경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 할줄 아는 게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다. 아이고 모르겠어. <웃음> 아, 아.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 저기 그 법조 법만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온순한 화수 저기 온순성의 화초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가 이유 같으면 야 국방부 장관 당장 해임시켜라 하고 당장 들고 일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뭐 야당의 대표라고 믿고 있으니 국민들 지금. 아 지금 또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참. 아이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제 일, 이일 사태 일어나고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대사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북한 치려고 하는데 이틀면 평양 접수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라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한국의 무기, 1억 달러치를 무기 주고. 아, 그게, 렇 그게 정상 아니에요? <웃음> 아니, 우리가 당사국이잖아. 네, 네, 네. 어? 네. 북한 핵이 당장 우리한테 네. 지금 뭐 좀, 미 본토까지 그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고, 그 네. 다음 문제고. 네. 지금 있는 미사일만 우리를 다사진거리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가하고 미국이 그냥 오히려 저러고 네.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완전 히 웃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야, 이거 용납하지 못한다. 네. 우리가 저, 단독으로라도 미군이 그연합장전을 못하면은 예. 단독으로라도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예. 어, 정권을 바꾸겠다. 예. 그다 핵시설을 전부 다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 예.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예. 거꾸로, <웃음> 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 뭐 거꾸로 되어 있 이게 환장할로. 아, 심지어는 거. 미국이 그 핵미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유해한 억지수단인 핵우산까지 예. 전개를 예. 북한이 요구한다고 전략자 예. 전개를 우리는 그걸 봐, 취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한마디도 하는 거야. 아니 대통령 신년사이잖아요. 예. 내가 오늘 그거 답답한 게 북한 비핵화라는 말도 안 들어가고 예. 북, 북한 동포에 대한 문제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명식의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북한 예. 동포가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관계 수회문제 이거 한마디는 해야지. 예. 명식의 한, 저, 저, 저, 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진짜 우리 영토 아니에요. 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니까? 예. 문제는 지금 북,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군이 문제지. 예, 예. 노동당. 예. 그거 왜는 국민이라고 본단 말이야. 한마디도 예. 없어. 예. 그 다음에 어제 김정은이가 발표한 신년사에 이건 예. 완전히 핵 보육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걸 공갈치단 말이야. 예. 한마디 해야지. 예. 무슨 소리냐. 예. 그거는 원래, 그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사일칠판문점 예. 선언, 9, 9월 평양선은 합의 위반이다. 음. 음. 그렇게, 그 할, 하, 안 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예. 위협을 안, 안 하도록 돼 있지 예. 않느냐? 그리고 비핵화를 갖다가 북한 비핵화로 우리가 주장했다, 했지 않느냐? 당신들이 음. 표현을 하도 우겨가지고 예. 한반도 비핵화라고 북한 대신에 한반도를 이었지만은 예. 실제 우리는 핵이 없지 않느냐? 예. 너핵 없었는데 왜개획 예. 하나도 없느냐? 예. 보유하고 있는 핵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왜 없느냐 이거 따져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교이 그리고 지금 그 휴조선까지 그 비행기가 몇, 그 헬기인가 몇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 아닙니까 그거 당장 당장, 그런 당, 걸, 당장 걸, 무효시켜야죠 그러면 그걸 예, 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히 이게 저 어? 자기 아들뻘밖에안 되는 예. 나이로 보면은 그테러지령자 예. 어. 그 테러 지령자, 예. 어? 그, 진짜, 반인도 전범. 예. 한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도 뭐, 이모 만난다고 북한에서 몇번 갔다 오고 했는데, 북한 가서 성접대 받고 온거 아닙니까? 그거 왜 이렇게 질질 맵니까, 이거? 그치, <웃음> 그 북한에 아들이 있어요? 문준형이 동생이 북한에 크고 있나요? 그거 왜, 왜 이렇게, 그, 저기, 성접대 받은 사람들처럼 빌빌빌 헤매고 있습니까? 그, 아니, 그, 그것도 그렇고, 그,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진짜 참그 완전히 그 허상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허상을. 그러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놓으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게 노예계약이 한국이 뭔데?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지켜줘야 되고 자기들 병사들 인계철선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승만대통령 미국 모가지 뭐, 잡고 와가지고 야우마 우리 막마니 우리 우리가 지켜야 돼 하고 잡아왔는데 이거는 이 문재인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요욕하면서이 한국 문서를 북한에 갖다 주니까 이런 뭐 이런 모자리 같은 게게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요? 예. 그 대망이라는 뭐 일본 저 역사 대화소설 있잖아요. 예. 도쿠가와 이에야서가그 유언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저 2008년에 군에서 전역할 때 예. 해군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했어요. 예. 그전역사가내저저 저,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놓아요. 심동보 제도의 전역사. 예예. 그게 온다고 그게 내가 마지막 인용한 문구가 아. 독국가 이해해서가 한 말이에요. 풀잎이 위에 이슬도 예. 무거우면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슬처럼, 예. 풀잎 위에 이슬처럼 나도 이제 전역을 무거우니까 아. 떨어진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전역사 일부가 있는데요. 독국가이해해서한말 중에 예예. 그거 말고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 <웃음> <웃음> 그 말이 있어요. 왜냐면, 하 예. 독구가 예서가, 예를 들면, 저, 저, 저, 저, 저, 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예. 독구의 예서를 막부로 장악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 예. 일마가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예. 많이 요즘 인정이 돼 있더라고. 예. 회자 때문에, 성에 뭐, 물을 다 해놨잖아요. 예예. 이게 못, 못 들어오게. 예. 그것 때문에 공략이 안 돼. 아. 그래서, 기대류한테 그걸 제일 한다고. 예예. 이, 이 회자 이거 맞구나. 맞고, 뭐, 일체 공약안 하겠다. 예. 아, 우리가 평화하자, 평화롭게 지나이런 예. 거야. 그럼 이거, 아, 그러면 이것만 막고 마들 안쳐 들어오겠다고 이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예. 꼭 김정은이가 평화, 평화, 거집 음. 평화, 위장 평화 한 거에 음. 문재인 정글이 쏘가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예예. 평화롭게 지내다. 그, 해, 해장 해, 막았습니까? 막았어. 네. 막으니까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예, 예. 합력시키가지고,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예. 아들이잖아요. 예, 예. 완전히 시족을 멸해버렸다. 아... 그게 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저, 가문이 예. 아들부터 쌍그리 멸족을 다 해버렸다니까. 아...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독고 예서가, 예. 한 말이야. 그 뭉쳐 한으 내가 지한테 적장인데 왜내 말은 민재에게야 그러니까 니는 <웃음> 죽어도 마땅하다 아, 이 말이야 아, 아, 아.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너 죽어도 마땅하다 그 이야기 하고 있겠네요 나중에 그럴 거야 예. 나중에 지금 목표 달달 달성하면은 얘는 예. 뭐 한반도와 적가동일될 일은 없지만은 예. 만일에 된다면은 예. 똑같은 얘기할 거라니까 정경도 너는 죽어도 마땅해 그러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성경 성경도 어, 죽어도 마땅해 어. 제일 먼저 뭐가지 배겠네 임종석이 하고 뭐가지 제일 먼저 배겠구만요. 에. 당장 우리 대통령이죠. 예. 그 믿은 대통령 때문에 그것도 예. 그 대통령 눈치 본다고 뭐 전경도 국방부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뜻이 다르면 이런 이야기 못 하죠. 예. 이건 대통령 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엉터리, 리 짓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저 새해 천하부터 장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저, 그, 독자분들께 그~ 새해 인사 한번 좀 드리 드리죠한마디해주십시오 <웃음> 아~ 이거 뭐~ <웃음> 네. 지, 그~ 어떻게 보면 <웃음> 네. 지금 저~ 북한 핵 문제와 네. 제가 작년 그~ (4.17) 남북 정상회담 네. 전 (5일) 전에 심동보 자유의국 t v 라는 네. 뭐~ 유튜브 방송 개설한 주목적이 이거예요 네. 야 이거 북한 핵문제 이거 이거 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네. 저~ 사기쇼에 넘어간다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한부로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북한 핵을 음.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실패다. 예. 그리고 결국 후회한다.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어, 문재인 정부가 예.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 얘기를 했는데 제예산이딱 하나도 안 들고 예. 또 돌아가는 게 지금. 예. 예. 전혀 북한 핵 포기할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북한의 선임만 예. 믿고 계속 속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독과 얘기했, 얘기했지만 예. 적장의 말을 믿으면 요 <웃음> 죽어도 마땅하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웃음> 들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김정은의 말을 예. 믿음은... 믿으면 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 예. 정치를 뭐, 대선에서 떨어지겠죠. 대선이 <웃음>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선, 대선은 거. 끝나는 거고 어, 절대 믿으면 안 돼. 에이. 정치 생명이. 그런데 믿지 않고 에이. 원칙대로 해서 근원적인 음. 핵 위협을 제거하면은 음. 2020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 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김정의 말을 믿고 그놀아놨다가는 음. 대선도 끝난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저, 어, 좋은 말씀해주신 저 신동구 제동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어, 올해 하나에도뭐 좋은 일이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어, 저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